<목소리도> 여기서 음하는 뭐 거예요? <목소리도> 아... 이천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시는거예요 어... 이렇게 출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드디어 아... 상비들이 틈새 없이 꽉 차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신기한 기계들을 구경을 하겠습니다.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,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, 거북팔이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볼게요. 지금 요즘 이제 사람 구하기도 솔직히 힘들고, 그래가지고 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, 그러면 일단 요런 쪽을 보시고 얘는 절단기인가봐요 레이저를 이용한 마킹기인가 본데요. 100% 국내 제작 레이저 마킹기, 커팅기 제조업체입니다. 아...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마킹기는 거의 다 중국 장비가 많은데요. 이거는 이제 국내 에 질켓서 레전스라는 회사에서 100%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입니다. 들 이거는 레이저, 금속 레이저 마킹기. 보시는 것 같이 근데 금속이지만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명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마킹기로 새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시면 아크릴, MDF, 비금속은 비금속 소재를 이렇게 보시면 풍차 같은 것들 그렇고 이거를 자르거나 새길 때 쓰는 게 비금속 레이저거든요 저렇게 모델하우스라든가 아파트에 들가게 저게 다 비금속 레이저로 자르고 새긴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 이제, 건축이 전공이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모델링화 되는 이제, 조감도를 만들 때, 어, 막, 이사미씨, 날색이 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, 어, 요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여기가, 용접 절단 기술관인가봐 여기는 절곡기. 이 상태에서 이제 품제 이제 이렇게 유자 많이 하실 거예요. 유자 많이 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술을 여기를 이제 이제 뭐신미를 많이 시고 오, 전시의 특징이,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. 직접 여기에서 조작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다는 거. 대부분은 전시장을 가도 그냥 기계만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인데, 오, 대단히 좋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. 나 음, 이걸 이걸 여기다 꽂을까? 네. 뒤 같이 들고 달리려니까 그거? 아니, 그게 아니라 전자기계 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. 약 8만 제곱미터 면적이라고,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는 제2 전시장에서 영접기, 절단기, 레이저,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참관을 했었고요. 지금 온 곳은 제1전시장입니다. 쪽이 입구가 보이는데요.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공작 기계 전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... 3.1 k s n S&D 이렇게 보니까 어,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발품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